이온느라 헛구존자 보통 150, 60 이렇게 나왔거든요 170. 아 당일 수치가? 네 수치가 네. 오늘 당일 환원분들이 살감을 못 웃으신다고 그러는데안 먹어요 100% 먹고 싶었는못웃신거예죠네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168 84에서 168 네. 거진 두 배네요. 와 121위로 내려갔다. 자, 저희 한국농산 t 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당뇨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당뇨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 이런 사연들을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당하수를 10명을 저희가 뽑아서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은 국악명창, 우리 박안수 명창님을 모시고 그 우리 한국농산TV 시청자들께 그 국악 한 판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들려주실 노래가?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입니다. 사랑가.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이를 얻고 노는데 꼭 이렇게 얻고 놀던 것이었다. 이리 오느라 허? 자. 이리 오라 오고 놀 사랑 사랑 사랑사랑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이 사랑이로다. 시작한 지는 한1 0년 넘습니다. 아, 10년. 예. 네. 그동안 당뇨 치료는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이제 다녔요 제가 이렇게 환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이제 너무나도 시간 안 맞춰 올 때는 또 음식 조절이 잘안 돼서 자꾸 당이 올라가고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하는 그 과정에 이당화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좋아졌지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웃음> 보통 150, 60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1치0 예, 수치가 네. 이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또 이제 한잔씩 먹게 되잖아요 그 이제 그것도 안 먹고 그래도 이상하 당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당화수를 딱 보니까 30, 40이 딱 줄어들어 버더라고요 110, 120 나오더라고요 아, 하루몇잔드시는데 아. 보통 내가 좀 많이 먹어요 세개네개 먹고 아, 500mL, 세개네개 예, 세개 예, 이렇게 먹고 어 일어나서 일단은 양치질하고 먹어요. 네. 예. 그한 병? 한병 먹고, 네. 정신 먹고 먹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한병 먹고, 네. 좌우지간 그냥 수시로 먹어요, 그제 음, 그럼, 그럼 물을 잘안 드시겠네? 물은, 아, 다른 물은 안 먹고, 요것만 먹어요. 아. 그, 방학수 드신 지는 얼마였어요? 음, 작년 5월 달부터 먹었으니까. 아, 그럼 10개월 전과 후 지가 어으신거요좋지요 지난 날에는, 어, 판소리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목도 많이 쟁겼어요. 쟁기고 그냥 너무 피로가 없거든요. 이 당화수 물 먹은 뒤로는 목도 안 쟁기고 피로가 없어요. <웃음> 그래서 정말, 어 당화수를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이 당화수 먹기 전에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러 다녔어요. 음. 장이 정상 택으로. 근데 먹지 말 마란 걸먹으니안 먹으니까, 와, 너무 그냥 살도 빠지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있는 게당화수분군들은막 골고루 먹어요. 공고요. 막, 음, 막 먹어. 막 먹어도 우리 어, 당이 확 올라가지도 않고 음. 사과를 그러면 뭐 병원에서 는 그러지요. 한 조각 이리만 먹으라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를 다 먹어도 그런대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지금 한번 그 사과를, 사과를 먹기 전에, 전에 예. 한번 그 당이, 그 당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리고 그 사과를 먹고 나서 당이, 당이, 먹고 먹고 당이, 나서 당이, 당이 어떻게 올랐고 예. 다가수 드시고 예. 또다르 어떻게 떨어지는지 예.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예. 지금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여기 어, 올라가네요. 아 84? 네. 84가 나왔습니다. 84. 저 오시기 전에 뭐 드신 거있어요 먹은 게 없다니까요. 한두 시간 전에 딸기 좀먹고 아, 먹었고. 딸기를 2 시간 전에 먹어고 지금 쉬었고. 사실은 점심은 좀, 네. 먹은 듯 만둥이 있어요. 배가 고파요, 지금. 아, 점심은? 거진 네. 공복이시네, 그럼 지금. 예, 네, 그런 것 아, 같아요. 공복에 네. 지금 네. 84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사과를 먹으면 당이 네.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예, 네, 올라가요. 사과를 먹고 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재보고. 네. 예. 네. 그 다음에, 그, 드시고 계시다는 당하수라는 물을 먹었을 때, 예. 네. 과연, 1시간, 2시간 후에 예. 당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예. 제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한번 가르치시는 분이 지금? 네. 음. 일단 그러면, 당이 내려갔으니까. 네. 원래 당원 환자분들이 사과를 못 드신다고 그러는데안 먹어요, 뱉을 때. 먹고 싶어도못 드시는 거죠? 네. 어.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아, 하나를 다 드셨네요. 네. <웃음> 168. 사과를 드시고 이제 한 30분 지났는데 168 나왔습니다. 168. 84에서 168. 거진 두 배네요. 이제 당하수를 마시고 1 시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릇 더 먹으려나. 나이 먹는 양이 있으니까. 모르시겠어요. 네, 아. <웃음> 어떤 맛이지? 물 맛이. 아무튼 물 맛이 이전에는 맛있다고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물 맛이 좋아. 예, 저도 좋아요. 그거 맹물 맛입니까? 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약간 약간 약간 뭐랄까 쌉싸 쌉쌉, 쌉싸한이 이름 이름 물하고 틀려요. 약간 먹으면은 먹을수록 그 포만감이 생긴다 할까? 화 콩!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독기 화상을 그린다 동정 유린 청홍년 와 121일로 내려갔다. 아 40분 됐는 40분 정도 됐는데 예, 예. 121이 나왔습니다. 121. 아니 제가 보고도 신기하네요. 보고도 신기하죠. 어떠세요 지금 재보시니까. 이건 거짓말 한거 없지요. 이거 어... 기계니까. 야 이게 진짜 음. 효과가 있는데 예. 이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웃음> <웃음> 신기합니다 정말. 예. 야. 그러니까네 이게 당이 있는 분들은. 그, 이제, 약을 좀 강하게 병원에서 지어줬잖아요. 전에는, 네네네. 이거 당화수 안 먹을 때는. 근데 당화수 물어봤기한 3, 40이 줄어드니까, 약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 이제, 어... 이, 이제, 이래거든요 이러,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니까, 네. 뭐,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자, 저희 한국농산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당뇨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당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 이런 사연들을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당하수를 10명을 저희가 뽑아서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 방법은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 사연을 남기신 것 중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10분을 뽑아서 저희들이 이 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으신지 또 후기를 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농산TV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